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영국의 윌리엄 왕자랑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는요.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이 영상은요. 이경혜님의 요청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케이트 미들턴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을까요? 바로 아버지가 이 장난감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영을 했고요. 어머니는 스튜디오스 출신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은 대학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케이트 미들턴은 미술학을 전공해서 을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 학교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뽑힐 정도로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케이트 미들턴의 그 스타일을 보고 어떤 점을 배워야 될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자 스타일 아이콘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패션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왕실가라고 해서 고가의 명품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국 패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자국 디자이너들의 옷을 자주 입고 나오기도 하고요. 자라라든지 망고 등 캐주얼한 옷을 또한 즐겨 입기도 하면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입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그녀가 입고 나오는 옷은요, 즉시 그 매장에서 동의나는데요. 그녀의 그 스타일은요, 클래식한 스타일의 시크한 슈트 세트와 코트 드레스를 즐겨 입는데요. 그러한 스타일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 희 이렇게 친근감을 줄수 있는 그 캐주얼한 그 프린트 드레스라든지, 아니면 레이스 옷으로 해서 또한 믹스 매치해서 입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자라든지, 보그라든지, 뉴욕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케이티 미들턴의 패션, 스타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그 스타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바로 블루 컬러입니다 그 영국에서는 요이 블루는 권위의 상징, 왕실의 그 품격을 유지하는 데 아주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컬러이기도 하는데요 이 케이트 미들턴은요. 이 파스텔 톤에서 스카이블루, 그 다음에 비비드 블루까지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는 블루 컬러입니다. 이 블루는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이며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 블루의 원료로 쓰이는 청금석은요 고가의 강물로 푸른빛으로 옷을 염색하는 일은 왕실이나 귀족들에게만 허용되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고 다이애나비,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의 공식 석상에서 블루 컬러 의상을 입은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이개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양한 디자인이 보여지는데요 옷의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파트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사진은 전부 다 블루 컬러 인데요 파스텔과 비비드 블루 컬러 그룹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라인 원피스입니다 두 번째는 A라인 원피스입니다 이 케이트 미들턴은요 A라인 옷을 입은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H라인보다는 A라인이 다리가 날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체가 굵으신 분들은요 A라인 옷을 입으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무릎 기장입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그 원피스의 기장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릎 위 기장과 두 번째는 미디 기장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여섯 번째 그 사진만 H라인이고요. 나머지는 A라인의 무릎 위 기장이라 다리가 날씬하게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디 기장입니다. 이세개 사진 다 미디 기장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이웨스트, 즉 허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케이트 미들턴의 그 스타일을 보시면요. 하이웨스트 그 라인도 보이고요. 또한 거기에 벨트로 포인트를 줬어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또한 효과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확인하시면요. 네, 세 번째는 하이웨스트 라인인데요. 즉, 네 개의 사진들은요. 전부 다 하이웨스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요 신장이 길어 보이게 기존 허리 위치보다 약간 올린 부분에 절개선이나 벨트를 착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제천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세 번째는 기존 허리선에서 약간 올린 부분에 절개선을 넣어서 요 신장이 길어 보이게 했고요 A라인의 원피스라 아주 다리가 날씬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요. 허리 위치가 약간 올라간 위치에 있어서 신장이 아주 길어 보이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몸의 각선미를 만들어주는 테플럼 자켓입니다. 또한 두 번째도 하이웨스트 라인을 제천벨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날씬하게 보이고 신장도 길어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들을 보세요. 허리에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 옷과 대비되는 벨트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청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하이웨스트 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바로 모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 케이트 미들턴데요고 다이애나비처럼 모자를 선호를 했는데요. 창이 큰 모자를 쓴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모자 쓴 모습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케이티 미들턴은요, 클러치 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클러치 백도 옷과 대비되는 그러한 무채색, 튀지 않는 그런 무채색 컬러로 매치를 해서 들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심플한 또한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프린트와 자수입니다. 이 프린트와 자수의 그 옷들은요, 이 자라라든지 망가족의 그러한 옷을 많이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프린트와 자수입니다. 다섯 개 사진이 프린트 원피스나 자수인데요, 모두 다그 허리선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개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아예 그 허리선이 약간 위로 올라간 원피스이며 네번째 사진도 손 때문에 잘 안보이지만요 마찬가지로 허리선이 절개되어 있는 프린트 원피스를 착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긴 분들은 이러한 옷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페플럼 자켓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플럼 자켓을 입을 때는요 여자의 곡선미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페플럼 자켓입니다 이 페플럼 자켓은요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옷을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세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동일한 옷인데요 신장이 길어 보이게 하이웨스트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번째 옷은요 H라인 스커트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페플럼 자켓과 코디를 하였습니다 고 다이애나비도요 페플럼 자켓을 입었는데요 케이팅 미들턴도 프린트 페플럼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몸매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리 룩입니다 이 셔츠나 블라우스에 팬츠와의 편안한 룩과 타이트한 핏의 블레이저와도 코디를 하였고요 여기에 아주 포멀한 느낌을 또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션 실수입니다. 사라 제시카 파커와 케이트 미들턴이 동일한 옷을 입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라 제시카 파커는 벨트를 맸고요 케이트 미들턴은 벨트가 없는 상태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벨트가 없을 때 굉장히 허리가 길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케이트 미들턴의 패션 실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옷에 각각 다른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두 번째 이 케이트 미들턴 옷은 옷의 벨트를 안에서 허리가 길어 보인다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 사진도요. 허리가 길어 보이죠? 여섯 번째 스카이 블루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허리가 길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옷의 재천이나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무엇보다도 이 케이트 미들턴의 옷잘 입는 모습보다는요. 이 케이트 미들턴의 폐맑은 웃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더 친근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